자, 그렇다면, 특히 펩리서 쪽은 반도체 시스템 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핵심이다. 그죠? 펩리서. 펩리서 가운데 요즘 엔비디아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네. 엔비디아 그렇죠. 많이 네. 올랐고, 어떤 사람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엔비디아가 지금보다 두 배수 이상 오를 거다. <웃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자, 그 이유는 네. 일단, 엔비디아에 대해서, 음, 상당히 높은 성장성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 아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 들어보면, 아하, 디리스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이해는 조금 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네. 앞으로 두 가지 논쟁. 엔비디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논쟁. 하나는 전혀 반대. 뭐 다소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두배 이상 오를 거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투자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네. 근데 제가 5년 전에 이제 업계 사람을 한분 만났어요. 예.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아마 엔비디아 쪽에 투자를 했었나봐요. 아, 예. 그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가 엔비디아 주가 엄청나게 올랐대요. 음, 아, 그때? 네. 5년 전에? 어, 예, 5년 전에. 아, 예. 그래서 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도 아니었지만은 음. 아 너무 거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 생각했어요 을 저도 그 당시에 아무리 우리가 투자하고 <웃음> 또 다르니까 예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제 입장에서는 이제 거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5년 예. 전에 제가 교수님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5년 전에 어떤 사람 이야기할 때야 그때 그 사람은 지금 대박쳤겠다 했는데 <웃음> 그때도 이게 거품이다 그럼요. 이런 이야기였죠 예. 예.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거품이라고 그 이야기 할 수는 있어도 조금 전에, 5년 전에 사례를 비교해 보면,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음. 그 엔비디아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제품이 음. 이제 GPU잖아요. 예. 예. GPU. 이게 이제 그래픽. 쪽에.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요거 설명을 드릴까요? 좀 예, 예. 차이를. GPU가 어떤 건지. 예. 엔비디아 회사라는 곳에 이렇게 아주 특징적인 제품이 예, GPU인데, 예, GPU라는 예, 것은 예, 예, 예. <웃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 연산을 하는 건데, 연산, 음. 예, 예. CPU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 예. CPU는 이제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거죠. GPU. 예. 예, 예. 근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성능은 되게 좋은데,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하나를 처리하고, 끝나면 또 다시 하나 처리하고, 끝나면 또 하나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직렬 처리합니다. 음, 앞에 클 끝나야 예. 그다음 공정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병렬로 처리합니다. 병렬로. 하다 보니까 거의 동시에 막 처리하는 거죠. 멀티 멀티 병렬 예. 멀 예. 하다 보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빠른 데이터 처리가 음. 가능해요.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쪽에 또 적합한 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GPU 쪽의 기술을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요즘 뭐 블록체인, 예, 예. 또 NFT, 예. 여러 가지 요즘 또 메타버스, 예, 맞습니다. 이런 쪽 때문에 같이 떠는 이유가 바로 그죠. 예, 있어요. 그런 때문에 그런 음, 거죠. 음. 예. 예. 음. 예. 연산작용, 연산 작업이 과거의 일반적인 CPU보다는 예. 훨씬 방대하게 예. 속도감 있게 방대하게 예. 처리가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메타버스 때문에 많이 오른 예,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옴니버스라는 이제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이제 출시를 했잖아요. 음, 예. 그게 이제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인데요. 아, 그러면 예.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직접 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이것은 예.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GPU가 이제 하드웨어잖아요. 음. 옴니버스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신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이쪽에 시간 예, 많이 쓰고 예.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회사도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불안하고 또 소프트웨어만 맞습니다. 가지고도 불안하다고 볼때 예. 애플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만든다고 애플도 플랫폼이 있듯이 예, 예. 이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적 어, 플랫폼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그럼요. 큰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반도체만 만들면서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소프트웨어를 같이 한다는 건 엄청난 힘들겠네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도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능력이 중요해졌거든요. 음, 예. 그 하드웨어를 이제 구동하는 게또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삼성전자가 생각이 나네요. 삼성전자는 사실 소프트웨어가 있긴 있, 있지만 거의 없거든요. <웃음>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높지 않은 거라고 저는 아,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예. 핵심이 거기 에 있네요. 예. 그래서 예. 보시면 또 소프트웨어가 왜 좋으냐면 음. 일단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요. 소프트웨어 그렇죠. 아무래도 예. 서비스 쪽이니까. 예, 그렇죠. <웃음> 마진율도 상당히 높고.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소프트웨어 음. 쪽에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어, 이 정도 이야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엔비디아에 예. 대한 미래 성장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상당히 예,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예, 큰 산업이잖아요 예, 예. 그쪽에도 이제 많이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가 많이 점유를할 거고요 음.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자율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 예. 그쪽에도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보시면 이제 실적을 보시면 게임하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 음. 요두 분야가 가장 높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게임 쪽이 가장 높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엄청나게 음. 매출이 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양대 축으로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상당히 이제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음.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리고 그렇군요. 또 자율자동차는 앞으로 이제 20% 음. 이상 이제 성장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매년. 예. 예. 예. 근데그 분야에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음.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보시면 되게 적습니다. 예. 자율주행차, 자동차 쪽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음. 매출이. 근데 그 시장이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커질 거고 음. 엔비디아가 그 시장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음. 크다는 거죠. 음. 자 그렇다고 보면 엔비디아는 예. 단순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반도체 부품 회사로 출발한, 출발했는데 어떤 예. 의미에서는 단순하게 예. 보면 지금은 반도체 부품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또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의 모든 분야, 예. 자율자동차를 포함해서 메타버스 예. 모든 분야의 핵심 회사, 그것들을 또 직접 구동하려고 하는 예. 그런 회사로 종합회사로 예. 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상당히 더 플러스 알파를 줄수 있는 아, 예. <웃음> 이런 생각이 예. 드는 거죠?